들어가기 앞서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개인이 자료를 몇년 이상씩 보관하고 있기는 힘들기에 대다수는 개인적인 기억의 파편에 의존해서 말할 수 밖에 없어서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 공지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도 타인의 저작물이기에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림 및묘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래저래 타에 많은 일 겪고 소울워크는 일본의 한 게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타 국가에서의 유입이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했는지 한국에서는 VPN을 써야 들어갈 수 있으나 저는 당시 일본에 거주했기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내수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전략을 썼었는데요. 간단한 오프닝식 2D 애니메이션을 내기도 하고 짧은 3D 애니메이션을 5편 만들어 웹상에 홍보하기도 하고 전용 노래인 버닝 소울이라는 곡도 만들어 3D 애니메이션에 엔딩에 넣기도 하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의뢰해 일러스트를 로딩 화면에 쓰기도 하고 성우 또한 두말할 것 없이 화려한 라인업을 보여주는 나름의 욕심이 있었던 듯 보였습니다. 우선 당시와 현재 한국 서버의 다른 점을 말하자면 메인 스토리가 통합이었고 모든 퀘스트에서 캐릭터를 닉네임으로 불렀었는데 시네마틱 대사에서 캐릭이 말할 때 주체가 자신의 닉네임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 이 잔재를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지금과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에피소드마다 노멀 하드 매니아의 3중 구조지만 당시에는 노멀 에피소드 1, 2, 3, 4의 베리하드 에피소드 4의 구조로 메인 스토리는 노멀 난리도를 통해 진행되며 베리하드는 적의 능력치가 상승되고 에피소드 1, 2, 3에 등장하던 보스들이 중간보스를 몰아서 등장하는 소위 파밍 던전의 형식을 띄웠습니다. 또한 일상 대화 같은 것들은 특수한 퀘스트들을 통해 베리하드에서만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디엄의 빵먹을래, 빅토의 미디엄 3호, 아만다와 세니아의 지우 아, 드레이스시티에서의 전원이었습니다. 서포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서포터는 스토리 진행 중 2호가 주는 베리아드 특수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맹약을 통해서 일부 NPC들을 던전해서 최대 3명까지 영구적으로 불러 같이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스이그레이브에서 등장하는 NPC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톤 코인샵에서 서포터 전용 장비를 구매할 수 있고 친구가 이후를 통해 설정하면 서포터의 능력치가 상향되기는 했지만 정작 던전에서 그리 쓸모있는 것은 아니었고 대략 어그로 분산만 되어 몇백원은 쓰이지 않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니크 아이템은 정말 유니크해서 스틸 그레이브 장비 밖에 없었으며 거지같은 경우 제니스의 제작을 통해 노멀 아이템을 레어 아이템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끼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강화는 크기 효율이 없었으며 나중가 가지고 증가 수치가 오르게 패치되었습니다. 방어구의 4강, 8강, 혹은 3강, 6강, 9강씩 붙는 능력치도 없었으며 강아지를 수급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서 6강은 인생무게 아니면 쳐다도 안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다 그렇다시피 당시에는 그냥저냥 수공하는 수준으로 다크 소울 로커는 아니었지만 체력관리에는 신경을 써야해서 플레이어의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시힐 버프를 주는 미리엄 서포터를 거진 상시 소환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실 캐릭터별 성능보다 아카식 성능이 월등하게 높아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캐릭별의 성능은 하루는 블레이드 워리 앞에 어중간하게일렬정도로 모아주고 윈드브레이크는 달려서 따라잡을 수 있을 속도에 모, 서서히 몹을 밀어내는 이상한 스킬이었고 블로우업은 SG가 아니라 스태미너 회복이었으며 크루스 스트레이크는 마지막 공기에만 장판이 생기는 등 사실상 취약체의 취급이었습니다. 릴리는 데스사이드 길로틴이 시전시 클라이언트를 단두대에 올려버려서 별명이 길로틴이었지만 박성이 치명타 확률 대폭 증가해 당시 개쉽사기 스킬 데스 토네이도가 차후 서술화의 아화식에 영향을 받아서 장기간 1인 독주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스텔라는 주력기인 베이스어택이 평타 수준인데 체력 및 SG 회복 수단이 너무나 절실했던 당시에는 서포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기에 약해도 약한 캐릭이 아니었습니다. 어휘는... 뭐... 뭐였더라? 남캐라 잘 모르겠습니다. 메이즈 클리어는 대체로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에드가가 주는 아카식인 선물상자가 거진맵 전역의 몹들을 끌고 모아서 각 구간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써나가는 식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 하향당합니다. 아크십이 클리어될 쯤에 마틴 카드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가틴에 끼는 것만으로 어지간해서 죽거나 SG가 후달릴 걱정이 없었으므로 거의 모든 유저가 마틴에 끼고 우 있었으면 물론 그 이후 하향당했습니다. 과금 아카식은 말 많았지만 그중에서 유별 났던건 비법 패스로 당시 아카식의 최대 등급이 3성이었는데 빅보패은는 2성이었습니다. 물론 아카식 레코드 뽑기가 개당 300인이었으니 그리 해자라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며 대다수의 유저들이 빅보패이 없을 리가 없었고 금고술 또한 잘 나왔었으며 물론 이와 하향당했습니다. 빅보패은는 현재 타임이 긴 릴리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키카드였기에 하향 패치가 나온 날 릴리 서비스 종료의 알림이라는 등의 게시물이 자주 나돌았으나 릴리의 1인 독주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니크 장비가 스틸 그레이브 밖엔 없었지만 아무리 봐도 멋있게 생기진 않았고 제니스의 제작 목록에는 일러스트에 있던 무기가 존재했어서 그 무기가 멋있었기에 해당 무기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만렙 방법이 없는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캐주얼 레이드가 업데이트되고 사람들은 눈에 불이 켜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 라스트 카니발이 나왔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플레이를 했었지만 정크하이브가 나왔을 때는 고전을 꽤했습니다 디펜스맵은 대략 몇 지역에서 한 번에 우르르 나오는 시기라 매우면 쉬웠지만 개쓰의 비올더의 인게임에서의 공략법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들 고생했었습니다. 새로운 파밍 던전이 나오자 사람들은 몰리기 시작했고 라스트 카니발에서 에드가 실피만 되고 소환 다 하면 죽이기 정카이브 디펜스에서 소위 말하는 1기동 등의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벤티드 하이웨이는 솔플이 힘들었지만 아스팔트 굴렘이 있다면 쉬웠고 아이언 캐슬은 드릴이 생각이로 단단해서잘 실패하진 않았지만 오래 걸려서 그리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 레이드가 1일 3회 제한이 걸려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싹다 3판씩 돌았었습니다. 캐주얼 레이드 장비는 공격 특화인 다크니스, 방어 특화인 섀도우본이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다크니스 장비가 선호되었고 무엇보다 만드는 과정인 과정이라 제니스의 고객등급이 절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재료야, 그렇다 치는데, 트리타늄이 너무나 희귀해서 개당 13만에 거래되기도 했으며, 픽시브에는 트리타늄 사는데 돈을 다쓴 하루의 표정이라는 그림은 이를 풍자한 것입니다. 캐주얼레이드는 억지로라도 쓸풀이 가능했지만, 머지않아 한국 유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데, 4인 파티가 입장 필수 조건인 디스트릭 트레이드, 골든 시타텔의 등장이었습니다. 수행증, 금빛에 전주라는 골든시타테리 입장권은 캐주얼레이드 보스에게서 드랍이 되었으며 하루 1회 입장에 포션 사용 불가, 부활 불가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있었고 이에 어지간한 유저들은 며칠간 클리어 자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클리어를 위한 생존이 중요시되자 스텔라는 필수가 되었고 파티 모집창은 스텔라를 모신다는 글로 도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텔라는 떡상하는 듯 했으나 디그니티 스네처가 풀타임이 15초라 파티원이 다 가지고 있다면 스텔라 없이도 쉽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시아엔 휴나, 레피드플레이 아스팔트굴련등 회복 및 기능형 아카식 레코드의 재조명이 이루어지며 맞기전에 조져버리는 메타의 극칭인 빅퍼펫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아카식이 되었습니다. 또야할티브아카식 레코드가 너무 많아 칸이 모자리지 않을까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카식 레코드가 스위칭이 가능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비포펫의 영향을 받아서 스킬을 난사하기 위해선 포션 사용 불가인 골든 시타테리서 SG를 수급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어윈이 스플린터를 회복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스텔라의 효능을 따라가지는 못해서 결국 스텔라는 다시 한번 떡상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초기에는 레이드 장비 제조 재료인 펠린이 거래가 가능했는데 장비 외형이 나름 괜찮고 당분간 상위 장비가 나올 것 같지 않자 가격은 급등해서 개당 200만 전후의 거래가 되자 필린의 거래를 막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장비의 옵션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던 때라 옵션이 망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캐주얼 레이드, 스틸 그레이브 장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니만큼 그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대체로 스틸 그레이브의 장비를 이용하려 했는데 스틸 그레이브 장비는 코어라는 재료가 필요했고 레벨 차가 많이 나면 재료가 드랍되지 않는 소울워커 특성상 낮은 등급의 재료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하급재료는 수가 적게 되니 그렇다 치고 상급은 캐주얼레이드에서 드랍되니 상관은 없는데 중급 코어재료가 어중간하게 많이 들고 딱히 파밍할 것도 없다보니 자연스레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어 트리타니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캐주얼레이드 장비와 지적비용이 비슷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국서버에서는 캐주얼레이드에서 중급재료를 드랍하게 한게 이를 고려해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잡서들를더 늘어놓자면 골든시타테 를... 골든시티틀 라운지 bgm은 처음엔 루인 포트리스 것을 그대로 썼었었고 어이메이터에한방이 뒤지는 유저 원펀 맨버그가 있었습니다. 처음 6구역은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기를 타고 오가며 아래에 있는 강해 보이는 목대가 중앙에 항시 서있던 더싱은 불안감과 동시에 도전의식을 심어주기도 했는데 머지않아 이를 시험할 더싱 레이드의 업데이트 알림이 뜨게 됩니다. 협동해서 거대 보스와 싸우는 필드 레이드이니만큼 PK는 불가능했었고 구체적인 시간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9시에서 11시 사이에 랜덤 출연이었으며 해당 시간이 되자 6구역 입구에서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기끼한 진짜 거사를치르려하는고양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첫 더싱이 출연할 시 누군가가 10채널에 모여서 화력집중에잡자나 확성기를 올리고 이에 사람들은 누군지 모를 사람이 쏘아 올린 그 작은 신호를 따라 10채널로 모여 레이드를 진행했으며 그 이후로 당분간 더싱이 출연할때 쯤에는 10채널에 모이는것이 안목적인 룰이 되어있었습니다. 더싱이 업데이트 되었다고는 하나 골든시타텔이 대세였던 때 다섯번째 신규 캐릭터 진 세이파츠가 출시됩니다. 진이 처음 나왔을때 성능은 메롱했었고 몸머리및 어그로 끄는 스피릿 서치 잠시동안 피격무시해 피전나머든 아무리 봐도 어그로 끌때쓰는 아스팔트 골링과 겹쳐보여서 동일 취급이 되었었고 결국 희대의 명언인 진 4명은 아카식스는 아스팔트 글램 넷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바타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한국 서버와 다를 게 없어서 특이한 점만 말하자면 아바타 가차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인가에서 레어 아바타 같은 가차 안낼 거냐고 누군가 물었던데 아마 개발진들 흠짓 했을 겁니다. 요미의 리사이클 샵인가 비밀 상점인가에서 요미한테 가서 캐시아바타를 팔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가차를 얻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은 뷰티 스클룩 그리고 선샤인 수영복이었습니다. 선샤인 수영복은 당시 상하이약 1억에 거래되었던 부르자와의 상징이었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뒤더 프라이머리 출시되었는데 그때쯤에 저는 귀국을 하던 때라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크 소울 패치가 이루어졌고 12월 초에 여섯번째 캐릭터인 이리스 해븐루, 아, 이리스 유마가 출시되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엄청난 물몸이었지만 세 갈래 펄스파이어가 연거리 폭격시 개사기였다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유저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던 때라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일부 유저는 일본 서버에서의 사람들과 인연을 쌓아 남기로 하여 이리스를 플레이했으나 대다수의 인원들은 다가오는 커다란 무언가를 직감하고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분위기에 준비를 단단히 하며 다가오는 폭풍에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12월 22일 한국에서의 소울오크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길래 5년이나 걸렸냐는 사건 이...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면 잘나가던 게임이라도 단숨이 나락가로고 리그의 최근 접수기와 친구창의 오프라인 접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말이 깨달은 유저들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현실로 누... 여러 정황들은 아무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설마했던 불길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